사망진단서 직접 쌓인 쯔쯔 가문시병 관련된 폐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검사상 특징이 없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2019 가합 2022-63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진단서에 추측 가무식병 관련된 폐혈증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갑제 3호증과 을제 1호증 기재만으로는 위망인이 추측 가무식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를 인정할 증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측 가무식병의 특징적인 소견인 갑이나 피부의 발진 소견이 진료 기록에 드러나지 않았고, 전문 심리위원인 의사 지는 가피의 증거가 없는 점, 쯔쯔 가무시 유전체가 발견되지 않은 점, 합당한 항체 검사를 보이지 않은 점, 이를 고려하면 쯔쯔 가무시병의 특징적인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적시하였고, 나아가 신장 이식 이후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달리위망인이쯔쯔가무시병에 걸렸고 그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